all 네, on a l on l n day n rainy 네네. 네, 네. 네. 네. 그회수 되신 분은 저한테 반영해 주셔야 요 네, 제신지앞으드릴께요네 가지가, 네 가지로 돌요 네, 네, 네, 그 음, 아, 네. 번호판 24,000원에서 34,000원. 잠깐만, 이거 혹시 불양이라서 바꾸는건데요. 저는... 어, 그래요? 네.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안했어요. 번호판이죠? 한번 네. 가져오실래요? 지금 뒤에 걸 아직 못됐는데. 아, 안됐어 아, 네. 뜨거든요 음, 음. 네. 뒤에도 이렇게 갈라지고 네. 버스 가셔서 불량이라서 네. AS 받기로 했다고 하고 대규모는 취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 잘못 알아드신 거네요 네. 이렇게 바로 AS 받기로 했다고 번호판이 아, 네. 저희한테 받다고 아, 하시면 돼요 아, 네. 아, 얼마나 한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이요? 돼요. 네네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분량이 나서 교환하는 건데 재교부가 아니라 AS권으로 바꿔서 네. 한다고 아, 하 분이 알겠어요 네. 가지고 네. 있게요 네. 네. 끝나고 나서 그럼 그분한테 반납을 할까요? 네네네 네. 저는 그냥 번호판 떼고 기다리고 있으면 네. 되는데 40분 이따 오시면 돼요 이거는 미리 좀 반납해도 될까요? 종이 반납하라고 합니다. 제가 전화해서 네. 보고 처리할게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근데 이게 초기 만들었던 종이 다 이래요? 이거 판 자체가 필름이 얇게 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위에 검정색만 네. 입히는 건데 보통은 어, 연락을 주고 오시는 아, 바로 된다고 해가지고 아 제작 시간이 걸려요. 아. 생각보다 빨리 해드 빨리 네. 해 드려야죠. 비속을 그, 하니까 그, 그, 그러니까. 저희가 떼드리고 할 건데 또 직접 하셨네여기서다돈 받더라고요. 이거는 A.S. 컴퓨터. 아, A.S라서? 아 네. <웃음> 와샤는 필요 없어요. 와시... 이거 자체가 밑에 와샤가 되어있는 아, 거에, 있는 거예요. 네. 어, 와샤, 원래는 네. 없었는데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샤가 녹이 쓸어가지고 녹이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이거는... 글쎄요. 근데 100% 녹이 안 쓰지는 않아요. 빠지는 마샤 이런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자체에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등록 중에는 이게 바로 교부됐다고 표시가 된 거예요? 아니요. 안 됐어요. 네. 저장 없이 한번 보실래요? 저희 안찍었지 싶은데. 종이 좀 그럼 부탁드릴게요. 네. 종이를 저희가 처리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